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민정 힐링TV 구독자 여러분. 네. 계속 척추 충만에 대한 시리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영선수들의 멋진 V자형의 등 근육 있죠? 박대환 선수라든가 또 아주 몸짱 연예인들 있죠? 멋진 배우들이나 네,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에 강력하게 V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근육이 바로 광배근입니다. 등을 넓게 감싸고 있는 근육인데요. 자, 골반에서 시작해서 허리, 등, 네, 척추 라인에 붙고요 견갑골에도 붙고요 그리고 위팔뼈 네. 상완골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어깨가 아플 때에도 광배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허리가 아파요 그럴땐광배근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등이 너무나 뻣뻣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십중팔구 광배근이 다 짧아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등이 고정한 분들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신 분들 좌우에 네. 방배근의 차이도 있고 살펴보아야 되겠죠? 방배근을 강화하는 동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 네,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제 영상 올라온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힘이 약하신 분들은 다리 조금 더 넓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한 걸음 반 정도 오른발 뒤로 놓으시고요. 발끝 30도로 향합니다. 네, 이제 왼쪽 고관절을 굽혀주세요. 그리고요. 오른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안으로 가져옵니다. 양쪽 골반의 앞쪽 면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네 오른쪽 허벅지 뒤로 밀어서 오른쪽은 완전히 무릎을 펴주시고요. 자, 발가락 10개를 들어 올려서 넓게 벌리고 바닥을 디뎌 보겠습니다. 발가락이 중심이 잘 잡히지 않게 되면 요 골반이 흔들거리거든요. 자, 이제 위로 엄지손가락 걸어주시고요. 손가락 활짝 넓게 펴서 나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양쪽 팔꿈치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서 견갑골 안으로 모아지는 힘을 유지합니다. 네, 이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손이 서로 떨어집니다. 손등은 뒤를 향하도록 밀어주시고요. 손바닥은 앞을 향하도록 밀어주세요. 두 힘을 똑같게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려올 때 팔로 내리는 느낌보다는요. 견갑골을 모으면서 내 어깨가 천천히 밑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을 유지해주세요. 이제 네, 견갑골 계속 안으로 모아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팔꿈치가 안으로 더 모아질 때까지 가져오세요. 손끝을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네, 양쪽 어깨를 엉덩이 방향으로 힘껏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손끝은 위로 들어 올리고 손바닥은 내렸습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볼게요. 견갑골과 팔꿈치 안으로 더 모아주세요. 새끼손가락도 안으로 가져옵니다. 자, 5초 더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앞으로 가져오세요 네, 뒷발 앞으로 잠시 내로 숨을 고냅니다 네, 이제 왼발을 뒤로 한 걸음 반 정도 가져가시고요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를 앞으로 내밀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배 안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왼쪽 허벅지는 뒤로 오른쪽 엉덩이는 바닥 쪽을 향해서 조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들이마시면서 손 떨어집니다 손등은 뒤로, 손바닥은 앞으로 같은 힘을 사용합니다 천천히 견갑골을 안으로 모으면서 어깨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네, 손바닥과 손등에 계속 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팔의 안쪽 라인과 뒤쪽 라인에 힘 사용합니다. 네, 견갑골을 계속 모아주시고요. 손끝 천천히 위로 가져옵니다. 밑으로 힘껏 쑥 내려주세요. 손끝 더 들어 올리시고요. 내리는 힘 계속 유지합니다. 견갑골과 팔꿈치 안으로 살짝 더 모아주세요. 자, 이 유지한 상태에서 5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뒷발 앞으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같이 정확히 따라 해보세요. 이 광배근 강화 운동이 의외로 힘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골반이 좌우 불균형 심한 분들도요. 꼭 해주셔야 돼. 척추의 측만에 대한 동작이면서 전신의 체형에서 특히 몸통 전체의 체형에 뒤틀림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광배근의강화운드여러분 같이 반복해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등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